여러분 여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아들을 보고 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현 시대에는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든든히 붙잡아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죄짓기를 좋아한다 성령께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무지막장 경고입니다, 여러분. 죄짓기를 멀리하시고 늘 하나님께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아버지의 뜻, 우리가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뜻이 토 텔레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 텔레마. 소 텔레마. 소 텔레마. 소 텔레마, 소 텔레마, 소 텔레마, 자,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주격으로 보면 호파테인데 격변화를해서 수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투 파트로스로 변했습니다. 투 파트로스. 투, 투, 파트로스. 투, 파트로스. 투 파트로스. 투 파트로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면 the will of the father인데 영어로 헬라어로는 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 읽어보세요. 네. 텔레마 아, 투. 투, 파트로스. 투 파트로스. 자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씩 계속해서 헬라어 공부를 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왜? 아들을 믿어야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조금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좀 알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정이라는 걸보웠어요 디크리라고 하는데 작정과 애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얻도록 하고, 그, 알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일까요? The Decree of God인데,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3일째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 영원 세계에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영원 세계를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자,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작정하셨는데, 저희가 예배소서 1장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 어, 10자, 아, <웃음> 1장, 10장, 1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마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이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미리 작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정은 작정의 하위 개념으로 좀볼수 있거든요. 자 프리, 더, 프리데스티네이션 오브 가드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예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뭘 말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세계에서 도덕적 피조물들 천사와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저희는알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election과, 어, reprobation이 있는데. 자, election이 뭐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의 중에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사람들은 사람의 중에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사람의 구원을 사람의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시고. 자, 유기는 뭐죠? reprobation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자신들의 사람의 죄로 말려와 지옥 연발을 받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를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우리 개혁주의는 어,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러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로 28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제일 로운자를을게끄럽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히 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다 네. 이거 모든 것은 여기서 택하다. 택하다가 나오는데 이, 이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고라고 합니다. 이 중간태, 중간태는 뭐죠? 영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수동태, 능동태와 그 가운데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택했죠? 선하고 천한 것들을 왜 택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자, 중간태는 자신, 하나님,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 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프로에그는데 이제 미리 알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알다. for knowledge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동시에 아시는 거예요. 자, 저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체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 프로에그너 자 이미 아신 것들을자 자기 아들의 형성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예지라는 개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심을 통하여 순정과 순정함과 과순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자 성경에 이 Decree, Predestination for Knowledge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이탈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자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지난, 지난 시간 걸 넘어가도록 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나와요. 저희가 에베소서 1장 9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자,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Oikonomia라고요. 영어로는 Dispensation. 한번 따로 읽어볼까요? Dispensation. Dispensation. Dispensation. Dispensation. Dispensation. Dispensation. 자, 여기 나온 걸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섭리는 뭐예요? Providence. Providence. Providence. Providence. Providence. Providence. 보조는 Preserva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개념을 좀 알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뭐라고 하죠? 읽, 읽어주세요. 시작! 신학적으로 신학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다생과 관련해 세상만으로 영국의 의대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고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리를 가르칩다 예. 그러니까 온 우주를 누가 지금 매니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히 우리 인간한테는 구원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고 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의중에 있는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그의 목적과 그의 목적을 이루어, 이루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노이아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이제 비포, 미리, 노예요, 생각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원어적인 원어로 그냥 따져 보면 선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의미가 좀변하여서 모든 피조물의 보존과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고요. 다음에 보존은 preservation이다. 뭔가 보존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보존 한번 설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창조하신 모든, 모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역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속적 역사이다. 하나님은 6일 창조의 역사를, 역사를 마치신 후에 창조하신 모든, 모든 것을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능력으로 보존하신다. ]다. 자, 그러면 저희가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여러분께서,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이걸 보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륜과 고정과 섭리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어, 일단은 지금 이, 여기에서는 어,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배소서 1장 9절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9절을 펴보세요. 예배소서 1장 9절과 10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의 따라 자기 안에서 하신 바 그의, 그의 뜻의 신비를, 그의 신비를 우리 안에 알게 하으니 이는 때가 짠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있는 것들이나,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있는 것들까지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경륜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륜과 섭리와 보정 특별히 이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 지금 우리가 뭘 배웠죠? 아까 작정을 배웠죠? 다음에 예정을 배웠죠? 그리고 예지를 배웠죠? 그 다음에 경륜을 배웠죠? 그 다음에 보존을 배웠죠? 섬유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들은 어떻게 분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작정을 하시고 역사성 세계에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존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는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정과 예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정은 사실상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에 관련된 특수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선택선택설을 보면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이 있다고 정도만 아시고요. 다음에 또한 간격이론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과 창세기 1장 2절 자 창세 1장 2절에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에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을 거진이시더라. 1장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타 어, 정도로만 알고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존이라는 것은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여기에서는 이제 이 페론이 여기 여러분 페론하면 읽어볼까 요 페론 페론 이 페론. 페론. 그 부분이 페론입니다 이게 원래 이 페론은 페론의 현재 능동태 분사야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현재에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페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페론이 있고 여기에서 파, 판타타는 모든 것이죠. 자 여기다 판타라고 모든 것 판타 판타, 판타. 판타. 판타. 판타. 판타. 판타. 자그 다음에 말씀 여기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포되는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흐레마인데, 이게 변화기가 돼서, 토, 흐레마, 흐레마티. 읽어볼까요? 시작. 토, 흐레마티. 그 다음에, 파워는 뭐예요? 능력은? 두나미스죠. 여기에 변경, 수식을 해줘야 돼. 변경돼서, 테스, 어, 두나메오스. 시작. 테스, 두나메오스. 자, 다음 게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론테타판타토흐레마티테스디나메오스 페론 페론 판타, 판타, 토, 토, 토, 토, 토, 자,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페론테타판타토흐레마티테스디나메오스 좋습니다. 디나메오스.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골로스에서 자 1장 7, 17절을 보면 마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시네스테켄을 썼는데 이건 어 스미테미의 완료행이고요. 우리 네이미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이미야 네미야 9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주만 홀로 주신네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마, 만물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비하나이다. 그렇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10편 33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0편 33편,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석도다. 예, 석도다가 이게 이제 이 보존 개념으로 볼수 있는 아마든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동사가 변화를 하고 또한 가끔은 접속사, 여기 엔드인데 이반데 이게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바는 엔드입니다. 바, 그 다음에 이건 야죠. 야죠. 그리고 이것은 묵음이죠 야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죠. 야 모드네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 바, 바, 바야 모드. 시작. 바, 야, 야. 바, 야. 야. 야. 모드. 바, 바 야. 야 모드입니다. 경고의 서도다. 이걸 보존이라는 게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 네이미아에서도 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고 히브리에서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멘? 아멘. 예,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전하시죠자자 자 보면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시0편 34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자시편 34편 7절 다음 뵙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 지구 그들을 구해내는 도다. 주의, 진짜 주의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은 섬기는 역할을 하죠. 주의 천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는 치고 보호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리뽀서 4장7자로 한번 볼까요? 빌리뽀서 4장을 펴보세요. 자빌립보서는 저희가 4장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살때 여러분 참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처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자,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죠 자, 에베스 2장 8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입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이르도록 보호하심을 받죠.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을 담기겠습니다. 시작 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니 자, 히브리서 9장 20,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믿는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짓기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세요. 예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를 계속 좋아하면 예수의 영이 떠나세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보존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죠. 자이 섭리는 어떻게 보면 섭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실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명한 신학자인 벌코프는 어떻게 말했나요?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여 모든 것을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입니다. 자 이러한 작정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섭리라는 게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Ordinary Providence인데 어떤 의미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빌리포서 2장 10장 13절 0 한번 볼게요 빌리포서 자, 우리가 빌리포스 2장, 2장,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전전과 전전과 항상 전전과 복종했던 전전과 것처럼 그뿐만 만 아니라 내가, 내가 지금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을 온전히 이는 너희 안에서 전전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하나님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쁨, 스스 누구 행하게 하시면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관련이 없는 말씀이지만, 항상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여기 13절의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역사를해요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데,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스스로 행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게 하는 것도 일반섭리로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리심을 자들,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 예, 점점 더 일반 섭리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 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일반 섭리에 마태복 5장 45절의 설명이 자, 좀더 적당할 것 같아요. 5장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너희가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니, 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자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태양이 뜨는 것, 비가 내리는 것은 다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같이, 다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 섭리 예로 이제 요셉, 욕, 리브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엽기를 한번 볼까요? 엽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엽기 42장 욥기는 지금 42장 저희가 자 우리가 욥기 4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온 땅에 여의 딸만큼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자들은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다만 그들에게 다만 형제들 다만 가운데서 욥을 주었다라. 주었다라. 그후 욥이 140년을 살며, 다만 살며 다만 그의 아들들과 다만 손자들을 다만 사, 다만 사대까지 보았다라 이것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있을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일반 섭리, 일반 은청을 우리는 어, 성격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예요 스페셜 프라비더스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섭리인데요. 자, 특별 섭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아, 받아 물리는 사람들 중에서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중생되고 성원을 하며 장차 영원하게 되는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죠 이러한 이것은 어떤 특별 은총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별 은총으로 볼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봤죠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이것이 이러한 섭리가 구원의 이 서정이죠. 이 구원의 서정과 너무나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자 우리가 간단히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예정함을 받았죠. 예정되어서 그 소명을 소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저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짓기를 죄는 그 명언에도 버리며 정말 어떤 혼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자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실 욕을 잃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역사관이죠. 우리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 각자들은 이, 역사, 이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있고 우리는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곤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도 공동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약할 때또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중요한 건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전 영원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셀렉션하셨다 고 프리데스티네이션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수서을 펴보세요. 예배수설 1장 4절. 예배수서 1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름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와우!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엄청난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의 역사관은 우리 역사관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기초를 놓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성과 일치하게 하시려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들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땅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8장 30절 다시 한 번, 로마서 8장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예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를 좀 콜링하시죠? 자, 예정하신 자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를 지금 콜링하세요. 소명이라고 이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나의 어머니 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선별하시고 그의, 그의 은혜로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을 부르세요. 콜링을 하세요. 자 다 목적이,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콜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목적이 있어요. 자, 그 콜링을 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중생시켜요. 거듭나게 하는데, 이 거듭나게 하는 것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생각나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나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3장 3절로 3절로 우리가 3절로 어디까지냐면 8절까지 한 절씩 교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영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 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오면서 오면서 오면서 내가 오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오면서 오면서 어디로 오면서 가는지 오면서 알지, 알지 못하듯이.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구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참 규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이 물은 회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생함은 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죠. 어쩌죠? 왜 우리가 의롭게 돼요?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어,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런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 놨게 율법으로, 율법이 필요해요. 왜? 구약의 율법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죠? 그 2천 년 전에 2천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자, 5장 9절을 로마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다음 게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되었으니 더욱더, 더욱더 우리가, 우리가 그를 통해 진노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데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2000년 수고.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우리를 위해서 피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만,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이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정, 종교, 다른 어떤 수양, 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이름에는 전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거자 합 이는 율법의 행위로만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우리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이건 지금, 지금 게 성경적인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피흘리심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자, 그 양, 이것을 이제 어답션을 양자라고 하죠. 양자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니 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이 대리하는 것을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제 양자가 되셨죠? 아멘.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기뻐서 이 다른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잘 전달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엄청나게 이것은 큰 거죠, 큰 거. 이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큰 축복이죠, 여러분. 자,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많이 환사를 하는데 이건 아주 그, 낮은 급이죠. 돈,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 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로 구주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고 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어... 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네, 자,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영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아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그 우리가 칭의 받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 또한 동일하게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있어요 그러면 그 죄악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들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펴 보세요. 3장 18절로 20절까지 3장 18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원죄와 그 자범죄들,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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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죄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네,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하나. 아니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하나. 우리가 하나. 죄를 짓지 네, 아니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하나. 만드는 하나. 것이요 하나. 그분의 말씀이 하나. 우리 안에 하나. 있지 아니하 사실 이 요한 서신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죠.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 죄들을 짓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걸 보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성화인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께서 칭의해 주시고 이제 예수의 형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신앙과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서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이걸 골로스에서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셋서 한번 펴주, 펴주세요. 에빌 골골이죠. 에빌 골빌이죠. 에빌스서 3장 8절로 10절을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르,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이어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악한 말하는 것.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세요. 죄기 예수의 영이 내주하신 자들을 보존하시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자들을 보존하시진 않으세요. 자, 그래서 10편 121편을 펴겠습니다. 10편 121편. 10편 시편 121편은, 시편 121편은 1절로, 1절로 8절을 한 절씩 겨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일, 즐거운 되심, 즐거운 지께로부터 오는 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실 시아니하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보라 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도다 낮에 해가 너를 해 치지 하자, 못할 것이며밤에 달도 하자, 치지 하자, 못하리라 하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하자, 너의, 너의 나가고토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라 영원의, 영원의, 예수의 양이 내주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세요 그는 좋을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정말 특별히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굉장히 죄악이 지금 관영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하는 그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데올로기나 모든 걸 떠나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자들한테 저항을 좀 저항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러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핍박과 혼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두렵잖아요 시편 121편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을 예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을 죄짓기를 멀리하는 여러분들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웃음>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리시 살리시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러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은, 뜻은 예수님을 미,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떨어져 나가는 자들 있죠. 세상에. 그, 세상이 좋아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의 영이 내주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신 자들을 잃지 않게 하려 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않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수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양이 내주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시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정말 거듭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진실로 믿었던 예수의 영이 내주하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요.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모조리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거예요 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게 고린노전서 15장입니다. 고린노전서 1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노전서 15장 자, 자, 지금 42절로 53절을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않냐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영광된, 영광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인 것으로 일으켜지며,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여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은 것들과 같고 무두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몸들이 썩지 아니할 욕을 입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또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지하, 제림하시면 성도들 중에 일부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어, 부활해서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화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자 지상에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래서 썩을 것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항상 천국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특별섭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배웠는데, 자, 이게 특별섭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과 서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세계에서 여러분을 예정을 하셨죠. 택정을 하시고, 어,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세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소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명을 꺼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 주님 저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피로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다음에 그 예수의 영이 내주하신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죄짓기를 멀리하고 죄인은 그 모양으로 버리게 되죠.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죠. 보존해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특별섭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 너무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섭리를 생각을 할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 참으로 내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좌표를 지펴보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서 영원탈하느님과 영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웃음> 자 섭리의 요소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보존을 섭리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요소를 보존협력통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협력통치 보존, 협력, 눈 감고 보존협력통치 보존, 우리 특히 신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섭리의 요소에 뭐가 있냐? 보존협력통치가 있다. 그럼 보전은 어떤 걸 의미하지? 이제 아시게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피조물들은 그가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으로서 이지시키는 그의 계속적인 사역. 사역.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기억하시고요. 오직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협력! 협력을 뭘까요? 시작 읽어주실래요. 시작! 피조물들끼리 성령을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까 그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었죠. 자, 근데 이건 협력 차원이 아니라 형들은 미호에서 요셉으로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협력한 꼴이 됐네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되죠. 피조물끼리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선제적이며 선결적이고 동시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통치 한번 읽어주시고요. 시작. 모든 피조물들을 그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다스리시니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것은 피조물들의 성질에 부합되는 통치이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보편적인 통치예요디모데연서 6장 15절을 펴겠습니다. 디모덴서 6장 15절을 여러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시니라. 여러분 매일 이걸 선포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라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이걸 선포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세계의 이온 우주마무리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죠 자, 그래서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 어떤 섭리는 제가 작정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섭리에는 보존협력통치라는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섭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섭리와 보존에 대해서, 또 경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한 예정과 예지와 또한 작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조직신학의 일단은 약간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조직신학이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조직신학의 기능은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변증하며 보다 성경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때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조직신학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학생들은 다 배우고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건 미안하나 철학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성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은청과 섭리회가 일반섭리와 특별섭리가 있듯이 계시에도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가 뭐죠?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불과 된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와 자연연소과성리적 통치관이 통치 통치 전달되는 게시예요. 이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게시고요. 특별 게시는 뭐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영적 진리에분명 전달되는 계시예 이것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좀 연관된 게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눈꺼풀을 이 죄의 꺼풀들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고요. 종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죠. 그 성경 자체가 이 캐논, 이 정경 자체가 특별 계시고 구속사의 사건들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개시가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안 일어난다고 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방해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전달.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성경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 정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특별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든, 꿈과 환상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직접 만났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그, 검증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현대 신학은 이 개시의 개념에 대해서 특, 특별히, 특별 개시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주저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성을 믿는 자연신론이나 관념론이나 이러한 위기 신학들은 이러한 어, 특별 개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어떤 모든 신학생들이면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인간, 애정, 속죄, 은총, 성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두 문제는 이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주의를 먼저 배우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다만 우리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어좀 이걸 교회사나 이런 조직신학을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부분적인 거고 성경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캘빈주의는 인간에도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지만 열미니안 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장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미니안 주의는 이제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약간의 또 인간의 자유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이제 우리가 제한적 속죄,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안 주의는 무한 선택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되면 보편 구원론으로 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가 극단적으로 가면, 그 모두 극단이 안 좋아요. 얘는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가 아니어도 이제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은총은 이제 우리가 캘빈주의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끝까지 지켜준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영이 내주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 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죠. 자 이게 성도 보호론 불확실. 그래서 은총으로부터 타락즉 신앙이 상실할수 있다라고 알미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것 그 성경은 두 가지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먼저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알려면 그 사실은 철학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이제 개신교회의 신학 체계들이 모두 교부철학, 어거스틴이 집대성한 교부철학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스콜라 철학에서 사실 왔어요. 그래서 이, 이 지금 철학적으로는 우리의 조직신학, 현대 조직신학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고 못,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여기, 그,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까지 연결이 돼요. 이 사람 탈레스는 자연 철학을 했어요. 자연 철학을 했고, 또한 그, 자연주의죠, 그러니까. 자연 철학을 했고, 이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뭔가 철학을 하는데 과학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철학뿐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과학까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론도 연구하고 많은 걸 연구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거 바탕 위에 지금 소크라테스라는 이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이성주의가 생겨나고 소피스트라는 굉장히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으로 보는 상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플라톤이 등장을 하고 플라톤, 이데아론잘 알고 계시죠? 이원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인데 이것 또한 이온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서 어거스틴이 교부 철학을 만들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 스톨라 스콜라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요. 이것은 현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에 영향을 주죠. 또 독일의 우리가 잘 아는 칸트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해요. 칸트가 철학자이지만 독일의 관념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철학이 어떻게 보면, 현대를 휩쓸고 있는,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우리 교회의 조직신학만저서 지배하고 있는 모든 철학이 그리스, 그리스의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부터 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그,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흐름을 아시고, 우리가 조직신학 서적을 본다면, 이런 흐름을 아시고 조직신학을 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성경을 먼저 우리가 보고, 성경에 통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서적을 보면 우리가 아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할 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조직신학이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말 우리 다니엘과 그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에 능통한 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세상 철학과 이 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필요한 지금 세상이 됐고 우리 모든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들이 회 모두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창조된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